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인들끼리 헤어지고 나면 아쉬움이 조금 더 남는 사람이 매달리게 돼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릴 때와 여자가 남자에게 매달릴 때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가 매달렸을 때 혹은 여자가 매달렸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틀은요 사실 두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연애를 해왔느냐 하고요 이별 사유가 어떤 것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같은 이유에서 같은 상황에서 남녀가 이별하게 됐을 때 남자가 매달렸을 때의 결과와 여자가 매달렸을 때의 결과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라 보편적인 성별 심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해서 이별을 당하게 됐을 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연인 사이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고 요청을 했을 때 보통은 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좀더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뭐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자는 보통 연애를 시작할 무렵부터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자보다는 조금 더 먼저 사랑을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에 비해서 여자는 처음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남자를 먼저 지켜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사랑을 한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부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남자는 요 처음부터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에서 먼저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면 남자가 올인하는 그 마음을 여자가 받게 될 거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남자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 그 올인하던 모습과 남자보다는 조금 뒤늦게 시작된 사랑의 마음이 교차되면서 내가 조금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좀더 크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남자는 요 처음부터 러쉬를 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가 고생했던 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저럴 수가 있지? 라는 배신감의 크기가 여자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또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올인할 정도라면 아마 여자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자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여자를 높게 평가한 것이 결국 스스로의 불안감을 만들어 오게 되고요. 그 불안한 마음과 앞에서 말한 배신감이 교차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여자를 정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자가 매달렸을 때더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남녀의 이런 마음들은 요 연애 초반의 행태를 살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보통 자기가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꽂히면 여자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마구 매달리는 경향이 있죠 여자가 결국 자기에게 넘어올 때까지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마구 들이밀지는 않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약간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거든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걸까? 날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요 어떤 일을 성사시켜야겠다고 라 목적이 쓰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목적만 보고 달려가는데요. 이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그 이별을 성사시키는 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남자의 성향에 비해서 여자들은 요 남자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 남자가 그렇게 또 싫은 건 아닌 상황일 때 남자를 일단은 만나 보기는 하거든요. 크게 무리가 없어서 만나봤는데 나름 또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은 내 마음이 또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약간은 헷갈리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에게 어떤 정이라는 게 쌓이게 되면 그 정으로 인해서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남녀에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남자가 다시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여자도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남자가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용서를 또 요청하게 되면 여자들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려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많은 남성분들이 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당한 이후에 여자친구에게 다시 다가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여자친구가 정말 절실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꼭 한번 다시 기회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저는 무조건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화가 나서 남자친구를 보기 싫어해도 그리고 또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도 요그 이후에 남자친구가 한 번도 자기를 잡지 않거나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아주는 이유는 요 마음 속에 어떤 정이라는 부분이 남성들이 가진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또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요 평상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이 극도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약간의 연민의 정을 갖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타인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죠 여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런 성향과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평소에 여성들이 동성 친구와 함께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이런 성향이 담겨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이런 방향으로 더 발전시켰다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여성분들은 요 매달리는 남자가 더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후회할 짓을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내가 매달려서 안될 사람이라면 요 적어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되는 걸로 판단해도 되니까요 그럼 이번엔 여성분들이 매달려야 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매달려야 될 상황이 생겼다면 굳이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은 이별한 후에 요 추억과 어떤 감정들이 결합되면서 또 주변 지인들의 말들을 듣고 나서 내 남자도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여자에게 있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사과나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필요는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달리는 행동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남자가 아직 지고집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자가 매달렸을 때 오히려 남자에게 자신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요 결국 자기가 꽂히면 움직여요 연애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요 또 남자들의 대표적인 성향 중에는 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듣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반발하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관철시키려고 전투적으로 임하게 돼요. 그렇게 반박을 통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굴복시켜야 자기의 의사결정에 신중함과 오름이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면 고집을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그런 남자의 심리겠죠. 이런 남자의 성향과는 반대로 여성분들은 요 나쁘지만 않다면 너무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줄 의향이 있는 성향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남자는 요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자는 요 토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별을 했다면 요 내가 남자라면 또 내가 여자라면 막연하게 상대도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남자는 요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자는 더 여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가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자라면요 남자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다 라고 생각해서 다가서시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의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은 큰 틀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